안녕하세요, 호스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맘스터치 신메뉴, 군옥수수 뿌치 싸이 순살인데요. 이름만 보면 프라다 콘소메이징과 비슷한 맛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되고 옆에는 맘스 스낵볼이라고 해서 약간 치즈볼 같은 애가 4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세트로 시켜봤고 얘는 나온지는 좀된것 같은데 공룡치킨이라고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겸사겸사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메뉴인 매콤김떡만도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면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볼까요? 치즈볼 먼저! 도깨비! 이거 그 맛이다! 예감이랑 맛이 엄청 비슷한데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쫄깃쫄깃한 찹쌀이 느껴지는데 맛있다! 공룡. 하나가 카레고 하나가 치즈 맛이라고 하는데, 먹어볼게요. 아까 보면 소세지 중에 카레 소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고. 식감이 나는 너무 좀 탱글탱글한 맛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천하장사 느낌인데 <웃음> 맛있는데요? 진짜 어떤 맛이냐면 콘칩에 약간 그오사쯔스러운 달달함이 섞여있는 근데 싸이 순살 자체가 좀 매콤한 맛이 있다 보니까 느끼할 수도 있는 걸 쳐주는 단짠 맵이네 이거 在 제 어렸을 때 포장마차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떡볶이랑 떡꼬치, 뭐 피카츄 돈까스 이런 걸 많이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제일 좋아했던 게 떡꼬치였거든요. 김떡만을 먹으면 약간 그때 그 기분이 막 들어 맛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어렸을 때 먹던 떡꼬치 맛에 캡사이신을 한두 방울 섞은 것 같은 그런 맛이라서 항상 가면 시켜 먹게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자주 시켜 드시나요? 김정만? 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초코맛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겉에 식감이 약간 너무 두껍게 빠삭거리는 느낌? 카라멜볼? 달고나 향이 확 나는데요? 음, 제 입맛에는 도깨비가 짱인 것 같습니다. 먹어볼래요? <웃음> 자기, 오사쯔라는 고구마 과자 알아요? 어. 오사쯔랑 콘칩을 같이 먹는 맛이야 어, 진짜 비슷하다. 맛있지? 응. 여보, 근데 내가 진짜 여보가 엄청 좋아할 만한 거를 찾아냈어. 예, 먹어봐요. 어? 느낌이 약간 폭신폭신한데? 음. 감자 과자 중에... 예감! 인정. 자, 자기도 예감 생각했어요? 응. 맛있습니까? 응. 응. 가서 먹자! 나했습니다아 군옥수수 저는 괜찮네요. 요 가격의 요 양이면 뭐 생각날 때한 번씩 먹을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껍데기가 이렇게 같이 튀겨져 있는 이 부분이 맛있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